안녕하세요. 유칼립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들렀다가, 짠! 여기 보이시는 홀로그램 60 다이어리 있죠? 이 홀로그램 60 다이어리를 드디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것도 A5랑 A6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6는 3,000원이고 A5는 5,000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 A5를 보다는 a6 를더 선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로 사봤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걸 사온 진짜 이유는 리뷰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구독자를 확인해 봤는데 36명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36명이 되는 겸뭐좀 숫자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이 리뷰하고 이 단색 12개짜리 마스킹테이프 리뷰 다 끝난 다음에 어 이벤트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세 세부한 거는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일공 다이어리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을 기록하는 다이어리 이고요. 만년형이고 어, 월간이랑 주간이랑 메모, 그리고 유선 이렇게 있다네요. 품번은 1014942. A6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B6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 할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일반 다이소 다이어리는 이렇게 흰색으로 딱딱한 그런 재질이었고, 그리고 뒤에 저는 지금 고정시켜놨는데,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앞으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소 홀로그램 다이어리는 이렇게 똑딱이로 손잡이같이.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겨보자면이 표지가 어 약간 연분홍에서 찐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하트 모양으로 Happy Little Things in Lif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디자인이 이거랑, 어 다른 거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걸로 골라왔어요. 옆에는 이렇게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아마 다이어리 이름이랑 개인정보 같은 거 적을 수 있을 것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만년형으로 이렇게 어, 월간 스케줄을 적을 수 있는 표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한장, 두장, 세장, 네장 5장, 6장, 7, 8, 9, 10, 11, 대충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장 정도, 1년은 다 채울 수 있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위클리 플랜인데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 이 옆에는 어, 메모를 할수 있게, 각 주마다 메모를 할수 있게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비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한장더 있고 여기 이렇게 유선지로 모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잘못 끼워진 게 아닐까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또 일주일 그리고 모눈 이런 식으로 어... 뒤까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어느정도 가다보면 이 뒤에는 아예 유선으로만 이렇게 꽉 채워져있어요 이렇게 유선으로만 되어있어서 어 이렇게 다이소 홀로그램 6 0 다이어리는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있고요이6 0 바인더리는 이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종이를 뺐다 꼈다가 할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육공 다이어리를 쓰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 비교를 해야겠죠 제가 지금 이곳에 이 모는 종이를 하나 빼서 한번 여기 끼워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거고는이 흰색 투명한 다이어리는 B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6 사이즈랑 비교해봤을 때도 달랐어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된 하자가 있는 상품을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A6라고 되어 있는데 예, B6가 그냥 딱 들어갔는데요. 정확히 딱 맞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b6 라고 판매되는 것과 호환이 되고 그리고 음 약간 좀 크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되게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아마 a6 라고 해놓고서 b6 로 일부러 팔았거나 아니면 어 진짜 하자가 있었던 제품이거나 아니면 음 오타가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 지금 갖고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A4거든요. 그래서 이 A4를 반으로 접은 이 종이가 A5 사이즈고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 이게 A6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A6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자면 끝에를 딱 정확히 맞췄는데 약간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전혀 A6와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A6 말고 B6인데 오타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 어 자기는 B6 다이얼라도 괜찮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란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이거랑 어, 소량의 마테컷이랑 인스조금 그리고 먹거리같이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어, 배송비는 대신 본인이 내주셔야 돼요. 배송비까지 다 지원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12개짜리 단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12개짜리 있는 거 패턴? 디자인이 있는 식의 이런 마스킹 테이프도 리뷰해봤는데요. 어, 할 거면 이것도 같이 리뷰해야 될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꺼내왔습니다 어, 품번은 위에 있는 거랑 달라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디자인이 있는 건데 품번 1017747이고 제가 아직 안 뜯은 이 단색은 1 0 1 7 7 4 8 마스킹 테이프 단색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역시 3,000원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이 노트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마스킹 테이프는 그이 12개 세트인데 근데 대신 디자인이 있는 그 패턴이 있는 그 마스킹 테이프를 리뷰한 거예요 궁금하시면 어 제가 전에 올렸던 썸네일을 보시고 그 영상에 아마 이렇게 디자인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남색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색 마스킹 테이프 보다는 이게 패턴이 있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어 저는 보통 마스킹 테이프를 공부하는 노트? 그런 노트 같은 거에 선글 때도 자주 쓰고 사실 패턴보다는 단색이 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활용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로 사왔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단색도 은근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한번 사시면 괜찮게 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고속터미널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어, 이상하게도 이게 각 지점마다 진열해 놓는 게 다르긴 한데, 어, 그 아까 보여드린 이 패턴 있는 12개짜리 마스킹 테이프 세트는 마스킹 테이프 코너에 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터 다이소에 갔을 때는 이 단색 마스킹 테이프 세트가 어 마스킹 테이프 코너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쪽 코너 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찾으실 때 이런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어, 우선 이렇게 파랑색 색깔을 세개다붙였고요 저는 약간 이런 하늘색 하늘색이랑 남색, 그리고 이 중간색이 있어서 되게 색깔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카메라에 보이시는 그대로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음, 음, 3,000원이 딱히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단색이 진짜 실버가 많거든요. 뭔가 종이 같은 거를 서로 붙일 때 패턴 있는 걸로 하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단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단색 마스킹 테이프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몽색? 자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색깔이거든요. 약간 분홍색이긴 분홍색인데 분홍색보다는 다 홍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밤은노랑색 입 약간 진한 개나리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은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레몬색 같은 것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스킹테이프 12개에 3,000원에 파는 걸 보고 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게 어 단색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디자인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 있잖아요 이 마스킹 테이프가 예전 다이소 시리즈에 나왔던 그런 마스킹 테이프를 다시 담아서 이렇게 12개에 3,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동물들은 제가 다이소에 입덕하기 전에 나왔던 건지 아니면 새로 나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동물 마스킹 테이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 실드 거였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벚꽃이랑 트로피칼 이 플라밍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세 개는 제가 작년, 작년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에서 봤어요 이 벚꽃 이 벚꽃이 그려져 있는 게 진짜 인기가 많아서 작년 다이소 봄봄 시리즈 마스킹 테이프 였거든요. 그때 3개씩, 3개씩 천원 해서, 어, 2개? 6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2 0 0 0 원을 드리면 다이소 봄봄 시리즈 마스킹 테이프를 다살수 있었는데, 제가 하나는 구했는데, 이게 있는 걸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는 12개짜리 세트를 보고, 단번에 구매하려고 다이소에 뛰쳐나갔습니다. <웃음> 어, 하여튼, 그렇고, 요거, 저 트로피칼 세트는 저것도 3개에 1,000원 해서 2,000원이면 6종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는 이게 분홍색 배경에 초록색, 초록색의 마스킹 테이프잖아요. 초록색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 근데 저는 이게 어, 예쁘긴 예쁘지만 딱히 쓸모가 없고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일부러 저 종류가 있는 마스킹 테이프 세트는 안 사고 딱 3개에 1,000원인 그거 하나만 샀어요. 근데 어, 여기서도 이렇게 팔길래 아 약간 어, 좀 재고가 남아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파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요 어, 보라색도 두 종류가 있어서 보라색도 굉장히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찐 보라색은 아니고 약간 이건 연한 파스텔톤 보라색이고 이건 약간 남색에 가까운 남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마스킹테이프 단색으로 나온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묻혀드린 그 남색 마스킹테이프를 제외하고는 다 진하지 않아요. 이 회색도 은근 쓸모가 많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 갈색, 갈색인 색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접착력이 되게 약하네요. 일반 다이소 마스킹테이프보다 훨씬 더 접착력이 가 어 약해서 이건 쓸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짠어 이렇게 12가지 마스킹테이프 리뷰 그리고 60다이어리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웃음> 지금부터 어,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드릴 건데요. 어, 우선 구성품은 이 60다이어리 A6라고 되어있는 육공나이어 하나랑 어, 그리고 제가 그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매를 한 노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예뻐서 이거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하나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홀로그램이 앞에 써져있는 노트거든요 여기. 홀로그램 브라잇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노트가 있어요. 노트 크기는 크지 않고 이 A6랑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손에 이렇게 쏙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크기라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랑 6공다이얼이랑 그리고 어, 마테컷을 제가 어떤 거를 드려야지 겹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우선 혹시 제가 리뷰했던 리뷰했던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 중에서 갖고 싶었던 게 있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딱히 없으면 제가 어, 일본에서 사온 이 토끼가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랑 그리고 어그 제가 동대문에 가서 사온 이게 있거든요 이게 중국이나 대만 거였는데 이게 공작새? 공작새의 깃털이 이렇게 그려진 이런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이소에서 안 파는 걸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다이소에서 뭔가 갖고 싶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못 구했다 이런 거면은 저한테 있으면 은저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트로 시리즈도다 있고 최근에 나온 디자인 마스킹 테이프는 웬만한 건다 있어서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소량의 인스 어, 인스는 제가 이게 있거든요. 이인스이 정도랑 이거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이것도 이 정도 조금 한 10장, 10장 정도 이렇게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어 소소하게 먹거리 킷켓 녹차 같은 거나 아니면 사탕 조그만한 거 그런 게이개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는 대신 본인이 내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댓글에 적어주셔야 하는 양식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주셔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다이소 60 다이어리 홀로그램 그리고 단색 12개짜리 마스킹 테이프 세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